아 그렇지 필 a l 정릉역 행정복지센터 기장수방사입니다이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이번정관장은정관옥번관행정복지센터 기장지방서입니다. 다음은 정관농협기업지점입니다 2동 3번 우산세계방람회 홍대사입입니다 부산은 영화에도 제가 자주 찾는 도시이고 제가 사랑하는 정말 경이로운 도시입니다. 이 도시의 매력을 2030년에 저와 함께 찾아보지 않으시겠어요. 부산에서 만나 전광농협기업지점입니다. 다음은 고연동입니다. 2 0 3 0 부산세계 방남은 호대사이터입니다. 부산은 영화일로 제가 자주 찾는 도시입니 제가 사랑하는 영화의 뒤로운 주입니다. 이 도시의 대륙을 2 0 3 0년 저와 함께 찾아보지 않으실 것같습 이번 청구자는 고연동입니다. 다음은 고연마을입니다.